슬기로운 어린이집 생활. 얘들아 어서와. 우와 여기가 유나 집이구나. 유나의 집에 초대받았어요. 친구 집에 처음 와본 레비와 구리.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얘들아 유나 집에 온걸 환영해. 재밌게 놀다 가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생활 속 화학제품을 알고 주의해요. 얘들아, 밖에서 들어오면 손부터 씻어야지. 알았어요, 엄마. 유나야, 너네 집에는 사탕 진짜 많다. 화장실에도 있고 맛있겠다. 레비야, 그거 사탕이 아니야. 너, 나안 주려고 그러는 거지? 응. 먹으면 안 돼, 래비야 왜요? 왜안 돼요? 그건 사탕이 아니라 목욕할 때 쓰는 비누야. 비누요? 이게 뭐에 쓰는 건지 보여줄게. 우와, 거품이... 사탕 모양이어서 진짜 사탕인 줄 알고 먹었으면 제 뱃속에서도 보글보글... <웃음> 레비가 처음 봤구나. 아줌마가 생각을 못했네. 앞으로는 너희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겠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네요. 유난에는 장난감도 많고 부럽다. 오 <웃음> 어! 어! 어. 장난감이 가구 밑으로 들어가 버렸네. 얼른 장난감 꺼내야지. 어? 이게 뭐지? 달달한 냄새가 나는데. 잼인가? 어디? 네, 안 돼. 이거는 바퀴벌레 잡는 약이야. 무슨 일이니, 얘들아? 우리가 바퀴벌레 잡는 약을 먹으려고 했어요. 꼭 잼처럼 생겼는데. 며칠 전에 집에 바퀴벌레가 생겨서 약을 돕거든. 바퀴벌레나 개미 잡는 약은 설탕처럼 고운 가루거나 크림처럼 찐득하게 생겼어. 나름 구석에 둔다고 한 건데 다음부터는 너희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도록 해야겠다. 벌레 잡는 약을 먹으면 제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어. 아, 이런 약도 있구나. 알겠어, 유나야. 목이 마른 구리가 주방에 왔어요. 아, 아 물. 어, 물인가? <웃음> 구리안 돼. 어, 윤아야 이번엔 왜또안 돼? 어머, 내가 이걸 여기에 뒀네. 이건 쓰던 세제를 담아놓은 건데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구리야, 너또 아무거나 먹다가 배탈 날 뻔했다. 아 그러게 난 그냥 물인 줄 알았지 뭐아 조심해야겠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는 먹거나 만졌을 때 위험한 것들이 많아 우리 함께 조심해야 할 것들을 찾아서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할까? 네 자, 모두 잘 찾았는지 한번 볼까? 네! 와, 좋아. 모두 잘했어요. 오늘 우리가 찾은 스티커를 붙인 물건은 절대 만지지 않고 먹지도 않는 거예요. 네! 네. 유난의 집에 놀러 간 레비와 쿠리. 구리는 처음 보는 바퀴벌레 잡는 약을 만져 먹을 뻔하고, 레비는 사탕 모양의 이륙제를 먹을 뻔했지만, 다행히 유나와 유나 어머님의 빠른 대처로 무사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엔 더 많은 화학 제품이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선생님하고 생활 속에 주의해야 할 화학 제품 사용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윙윙 윙. 모기를 잡을 때 쓰는 스프레이 우리 친구들 집에도 하나쯤은 있을 텐데요 이 스프레이를 사람에게 뿌리면 절대 안 돼요 살충제 스프레이는 벌레에게만 뿌리는 거예요 친구와 장난친다고 친구에게 뿌렸다가 친구 눈에 들어가면 눈이 따갑고 아파요 벌레 잡는 스프레이만 조심하면 되냐고요? 아니요. 머리를 예쁘게 할때 쓰는 스프레이나 좋은 향기가 나는 방향제 스프레이도 사람에게 뿌리면 위험해요. 또 구리처럼 화장품을 물인 줄 알고 마시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친구들의 배를 아프게 하니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화학제품은 만지지 않고 어른들만 사용하는 거라는 점!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어? 음? 이 소리는 밥솥에서 뜨거운 수증기를 내뿜을 때 내는 소리잖아? 친구들이 만지지 않게 말해줘야겠어요 그럼 오늘도 즐겁게 내일은 더 즐겁게 우리 모두 다치지 말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즐기로운 어린이집 생활.